자, 일어났어. 어, 잘 잤어, 안타? 이것 때문에 우리 안타 다리 불편하겠네. 아이고, 잘 잤어요. 아이고, 잘 잤어요. 아이고, 쑤시고. 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가 둘 분이라고 고생하지? 엄마가 주물러 줄게. 사과, 사과 갖고 있었는데, 사가 줘? 얼자 맛있어. 어가가서 먹어? 어? 편가 자가, 자가, 자어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어, 가 자가, 자가, 아이고 우리한테 벌써 먹었네 자형 <웃음> 맛있어? 아이고 한타 또 왔어 <웃음> 한타 큰거 하나 고 먹어버려야되는데 아이고 잘 먹어 아이고 살았어 한타가 살아먹으면 엄마도 먹고싶어 어떻게나 맛있게 먹었어 벌써 꿀떡 해버렸어 좀 두툼한거 줄까? 맛있어요. 아이, 아이, 리 사과 먹고 싶었어. 옳지. 짜몽. 자, 여기 먹자.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편하게 먹어, 자몽아. 자몽아, 여기서 편하게 먹 자몽씨 사과 먹었습니다 자몽씨 자몽씨 아 영화 사과 먹게 자몽씨 여기서 여기서 편하게봐봐 자몽 어디 가지마 여기서 그냥 편하게 먹어 자몽아 자몽아 한다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웃음> 아이고 케케 가자요 자몽 나한테 너무 고기 들고 먹지마 그래 내려도 편하게 먹어 엄마가 줄게 아이고 물로 왔어 아이고 물로 왔어 아이고 자몽씨 왔네 자몽씨 왔네 자몽씨 아이고 우리 자몽씨 <웃음> 여기서 먹어 자몽아 자몽아 아이고 자몽아 뭘 그렇게 왔다갔다 했어 여기서 먹으라고 자몽아 자몽 어디가 잠깐만 불러 여기 떡도가 고만이 먹으면 좀 왔다갔다하고 응, 이거 이뻐 아이고 잘 먹어 아, 타 안타 아이고 좀잘 먹어 자몽스 자몽씨 열렁아 아이 고뭘불렇또 왔다갔다 했어 여기서 먹으라고 자몽아 자몽아 자몽아 여기서 편하게 먹어 아우, 뭘 이렇게 왔다갔다 했어 응? 엄마 안 뜯어 먹는다구 음. 비타민 먹자 우리 앉아 아유 냄새 좋아 그렇게 아유, 생긴 것도 요구르트 모양으로 너무 이쁘다 음 냄새좋아 아이고 향하튼 어디가 블루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블루 만세했어 맛있어서 아이고 맛있어 짜몽 짜몽 아이고 좋아 짜몽이 어디가 <웃음> 어디가냐고 짜몽아 짜몽아 <웃음> 쟤네들 다 집에가서 먹네 아이고 그렇게 맛있어? 하나 사줄까? 아까도 하나 먹었는데 비타민 너무 많이 먹으면 안되는데 하나만 다 먹자 어디가 우리, 아이고 우리 블루도 안절부절 안절부절 맛있어 이세 개나 먹었어 자몽이도 하나 더 줄게 알롱아 알롱아 자몽이 여기서 편하게 드셔요 자몽씨 응? 여기서 편하게 드시라고 냄새 좋지 자몽아 어디가 <웃음> 자몽아 아이고 자몽아 망고 많이 컸네. 와 눈도 쌍꺼풀지고. 망고! 코 까매져갖고 이뻐졌네? 망고? 자몽이 아가야? 응? 코통코 빨아주려고 아주 그냥 응? 아이고 자몽아 자몽이 아들이야? 자몽아 자몽이 아들이야? 아이고 우리 자몽이가 아가 났어 응 자몽이 아들이야? 코가 새까만 이쁘다 코가 새까만 이뻐뻐 우리 망고 응? 응안타야 음, 아이고 우리 한타 망고 보러 왔어? 엄마가 망고 이쁘다 했어? 우이 이렇게 이쁘아가들랐어 우리 한타 이렇게 이쁘아가들랐어 망고 이쁘다 응. 응 아이고 망고 집에 가자 반짝 잘했어 우리 망고 아이고 잘 컸네 망고 쑥쑥 컸네 Mm-hmm.